19 리스크가 전산업으로 번지는 가운데 대구 부동산시장도 빨간불 이 켜졌다.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2주 연속 하락했고 성수기가 시작 되는 분양시장 전망도 어둡게 나타났다. 12일 한국감정원의 3월 2주 9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에 비해 0.04% 하락했다. 지난주 25주만 지난해 9월 2주에 하락세로 전환한 대구 아파트 매매가는 코로나19 기세에 눌려 반등하지 못한 채 2주 연속 내려 앉았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0.26% 상승해 대구의 체감 하락세는 더커 보인다. 한국감정원은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따른 지역 내 거래 활동 위축과 관망세 확대로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소폭 확대됐다며 상승 지역 없이 대구시 전체에서 보합 내지 하락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는 분양시장도 흔들고 있다. 주택건설사들은 분양성수기가 시작되는 3월이지만 어두운 경기 전망을 내놨다. 12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3월 대구 분양경기실사지수 hssa의 전망치는 73.5로 전달 90.1에 비해 20.6포인트가 하락했다. hssa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아파트 단지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주택사업을 하는 업체,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들을 상대로 매월 조사한다. hssi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 100리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대구 분양시장은 이미 폭탄을 맞은 상황이다. 건설사들이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전본주택 개관을 연기 취소하면서 분양 일정에 차질이 빚고 있다. 실적도 좋지 못했다. 대구의 지난달 hss의 실적치는 75.6으로 1월 87.8에 비해 1 2 2 p 하락했다. 지난해 11월 111.5로 정점을 찍은 후 12월 91.6, 올해 1월 87.8로 3개월째 내리막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청약시스템 이관이 완료 정상화되며 3월 분양 물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장기화하며 분양지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분양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고 했다.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건설사들은 더는 분양일정을 미룰 수 없다며 분양일정을 잡고 있다. 분양지연으로 늘어나는 금융비용도 부담이지만 연기된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리면 입지 가격 경쟁력이 있는 일부 단지에 청약수요가 집중될 수 있어 분양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화성산업과 서한은 이달 중 대구 남구 봉덕동 봉덕 2차 화성파크 드림과 중구 남산동 반월당역 서한 포레스트를 분양하며 친체한 지역 분양시장의 반전을 시도한다. 이달에 지금 지금 5일 뒤에 특별공급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만촌명의 히스테이트, 야성공원역의 히스테이트, 그다음에 안심파라본 포레지스트지, 동대구역의 골드클래스, 한양수자인에트 펠레스시티 5일 7일 10일 뒤 특별공급을 하는데 지금 인기가 있다는 것은 실제 그만큼 많이 열람을 해서 본다는 것이지 관심만 있다는 겁니다 실제 수송구를 제외한 나머지 작년 동향 거래량은 거의 0.1% 0.5% 미만들로 해서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지금 분장 예정인 단지들이 4월달부터 5월달 7월달 엄청나게 지금 매물이 많습니다. 대구역 자이스타부터 해서 동인동 주산복합까지 해서 동인동 주산복합 10월달에도 하죠. 그 다음에 동대구역 그 다음에 신남뉴타운구역그 다음에 이편안 호용목 이동에 지구까지 지금 이게쭉 보시면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지금 분양할 예정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2021년만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2022년에도 분양하는 물량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대구아파트 버블인가 지금 부동산과 뜻다방 그 다음에 아파트 분양해서 돈을 부 사람들은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막차 개념보다 실입주자들이 어쩔 수 없이 집을 구입해야 되는 분들이 못 모르고 구입하는 것은 약간 위험하다고 볼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참막막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을 통해서 어 새롭게 분양하는 아파트들 부동산 관계자들만 모델하우스에 초청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관계자들 조차도 지금 현재 모델하우스에 구경을 가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라 합니다. 물론 약간의 관심이 있는 분들은 가실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대구의 아파트 버블이 이제 시작 끝맺음을 할 때가 되었다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서 뭐 약간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만촌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지금 특별공급이지만 인기로 해서 본다고 하면 지금 거의 평수는 84제곱미터 위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6제곱미터 같은 경우 A타입은 사실상 매매가가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금 뭐 아파트 가격이 9억에 거래가 되었니 10억에 거래가 되었니 대부분 버블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뉴스에서는 경쟁력 있는 매스컴에서는 현재 아파트 버블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지만은 공신력이 없는 광고 형태의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에서는 뭐 역세권, 투역세권, 뭐 아파트 분양, 뭐 경쟁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어느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그게 지금 대부분 다 관망세로 돌아가 있다고 하니까 음, 고민 아닌 고민이 아닐 수가 없네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